아이고 되게 귀엽네 아니 언제 만들었어? <웃음> 아 이거 전에 만들었지 한번 완전 채찍 아. 그 자체 아닙니까? 아어 이거 아시겠죠? 이게 요새 유튜브에서 아주 난리 났던데 이거 어 난리 났죠 이거. 뭐지? 아,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쉬워. 나 쉬워?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에버랜드를 가려고 했던 그 순간 표지판을 누가 바꿔버리지. 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저렇게 크게 붙어 있는데. 안돼. 아이고, 아, 아, 아워퍼, 아워퍼. 휴지는 끌려가게 되지요. 블록인. 넘어졌어. 블럭을 찾아서 되돌려놔야 된다. 어허. 자, 여기 봐봐. 와, 이게, 이게 무서울 수 있는 비주얼이냐? 이거 약간 내가 그 병맛전쟁 알지? 어. 그거 나오는 애들 같아. 그런 느낌도 나는데, 허기허기 털을 감인 것 같은 느낌? 아, 아 허기허기 왁싱. 어. 네, 여기 이제 블럭 보이지? 어. 요거 딱 가서 먹어가지고 모으면 되는 거. 오! 어! 어. 야,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오, 오, 어, 어, 어, 야! 오! 어. 어. 야 이거 뭐 바로 나오네? 와 깜짝이야. 아 이거니. 먹으면 된다 이거지? 어, 어, 어 이거 먹으면 오케이. 되고 저 친구 나왔을 때 알파벳 B 키 눌러볼래? 아 <웃음> 이렇게 우리 아 움직일 수 있어. 아 <웃음> 너무 커엽고. 예 어, 이렇게 박스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당황하고 죽으면 안 돼. 여긴 원코가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잖나죽으면 끝이요. <웃음> 야니 숨을 네 개나 찾아야 되네? 오 이럴 놀러 알로 알로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디어디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렇지 야 근데 첫 타는 이지해 탄수가 아, 있어요 아 어, 스포를 해버렸네 아이고 저런 저러... 지금 오야야 뭐 근데 아딴 데인가 보다 님 쫄보세요? 아니 제가 이게 원래 게임을 하면 좀 몰입하는 편입니다 아 몰입감이 좋았다 어? 뭔 소리 나는데 어, 어, 소리 난다 오오 어, 어? 소리 난다 어디 어디 어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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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세요. 붕대아 바이바이. 아, 두개 남았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다. 쉬워. 앞장서 봐. 그 아까 초반에 칼스만 어디 갔어? 내가 간다. 이판 내가 집도한다. 그래. 야, 우리 휴지 어떻게 집도하나. <이쪽>! 시작 괜찮니? 하이파이브요. 하이파이브. 할 뻔했어. <웃음> 아 너무 웃기네. 너 어떻게 소리 하나도 안 지르고 그냥 가냐? <웃음> 숨이 탁 막혀버려 이게. 우와! <웃음> 아, <웃음> 아, 놀판다. <놀파한다. 웃음> 남자답게 정면 승부. 뭐지? 아, 승부 자체가 남자답지 않은 것 같은데. 진정한 상남자. 음. <웃음> 아. 내가 날주 알았으니까 이렇게. 마지막다. 오 마지막이야. 오케이. <웃음> 헤이, drop the box. Drop the box. 어 뭐야? o y I 어 o 어 h y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i s Oh, y e a 어 박스 박스 박스 박스 s Oh, yeah. What's 피해야 s Oh, yeah. Oh, yeah. Oh, yeah. o 조심 e a h Oh, y 오 a h Oh, 오 e a h Oh, y 어, 지나간다. 오 지나간다. 오야 나 양각 잡힌 거 같아. 이야 진짜 양각 잡혔다.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어. 잡았나 어, 걸렸냐? 나 잡혔냐? 봤냐고? 오씨. 오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내가 큰일 날 뻔했다야. 좋아. 근데 여기서? 많이 찾았네. 야, 난 지하를 가볼게. 오. 런런런런 런. 박박 런 박. 런런런 구경해봐. 뭐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하나 있어. <웃음> 아! <웃음> <웃음> 아야 <웃음> 이거 퍼레이드라 하고 계셨네 이분들 퍼레이드 <웃음> 어? 우와 <웃음> <괜찮아. 웃음> 하나 있다 오오! 오오! 노노노노노노노노스빡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야! <웃음> 어휴 어 순간 저렇게 어우 oh 아.. 퍼레이드 시작됐다 환상의 나라로 세요 어.. 멘트 소리야 야야야야야야야 <웃음> 난 어떻게 살았냐? 아, 몰라 몰라 가자 이씨 막타아이 맞춤네 맞췄네 보내준다메! 우리가, 우리가 켜야 돼. 아. <웃음> <웃음> 아 우리 게스트 분께서 정말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때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게. 화려한 조명을 켜시겠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배터리 차전. 지나간다. 화려한 조명. 조명 화려한 조명. 야. 야. 오야이. 오 나도. 순간 방향틀기래 방향 퍼트네. 와 깜짝이야. 알았대. 오두개 있어요 두개아뭐 너무 어두운데 와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깨본 적 없거든 가능한가 최초 클리어 너세 개라 그랬나 나한개 어, 오우 예. <웃음> 오늘 진짜 찐 제일... 오늘 <웃음>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따라와 자 여기 저를 이로 오지 말고 딴 데로 가세요 에가가가가안마 지질 흘리고 있어 막 어허. 계속 따라오네. 눈뽕. 어퍼레이드까지 야오. 아, 이거 얘가 탁! 수비를 잘해 마지막인 거고 마지막이라고 그런 거. 어. 얘가 게임 엔딩을 미루는 주범이야. <웃음> 계속 저러고 있어. 저 앞에서. 히히 못 가. <웃음> 진짜 개웃긴 게 어차피 움직이나 멈추면 안 들키는데 멈춘다. 그니까. <웃음> 쫄고들이죠? <웃음> <웃음> <이제>. 안 쫄았다! 으아! <웃음> 빠! 하아! 칠수 없다! 그렇지! <웃음> 전기 온! 이걸 이것이 바로 문명의 힘이다 제발 이제 끝내줘. 어림없는 소리. <웃음> 아니 감사할 거 없고 <웃음> 그냥 빨리 문 열어! <웃음> 그렇지! <웃음> 안녕 파티를 열려고. 아니야 지금 뭐또 파티야 임마. 어? <웃음> 우리 놀게 생겼어? <웃음> 어? 진짜 파티? 아! 쫑파티 안 하면서 파지. 어? 여기 파티! 허우거 여기 파티티켓 있다. 오 마지막이네. 아.. 이게 찐막이야? 오.. 여기 맵이 바뀌었어. 뭐야? Don't pop the b o n s 풍선을 터트리지 마세요. 아.. 풍선이 터지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누가 먼저 갈래? 가위바위보 가위 갈래? 어? 아니? 와우 wow. 오아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제 나도 가야 될걸아 그래 미지야 어.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오라고 엄마 안돼 그거 빠지지 마어어 멈춰 어허 그거 건져는 거 아니야 어허 <웃음> 집에 가고 싶어 아 빨리 아 오세요 오세요 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나 일박 질렀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박 질렀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아, 여기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웃음> 무슨 케이크야? 그 케이크? 무슨 케이크인데? 아 이게 초코랑 그생크림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아. 생크림 싫어 안 먹어. 아 이제 아니야. 내가 생크림 다 먹을게요.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요. 아, 제가 만들어 올게요. 이거 얼리면 되거든요. 빨리 오세요. 지금 당장. 중단 얘기를 하라고요. 오라고 해서. <웃음> 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 귀엽긴 해. 오! <목소리가> 뭐야? 터졌는데? 어? <좀, 목소리가> 터졌는데? 터졌는데? 런! 도망쳐! 야, 여기 점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야 어디 거 여기 여기 여기 잡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여기, 빨리, 여기,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가라 올라 올라 아라올아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아 어디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지? 여긴가? 뭐야, 막혔어. 막혔어, 여기.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유지. 왜, 왜, 왜, 왜? 앉아서 통과해. 아, 앉아서. 쉿!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여긴가? 오케이! 그렇지! 이거야. 빨리. 아!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왜 온다 온다 보내줘 보내줘 온다 보내줘 온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살아 나 있어 휴지야 우리 살았어 <웃음> 마지막에. <웃음> 아,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억지 탈출 당한 느낌인데. 어, 그니까 어, 뭐야? 어? 뭐가 또 있어?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 같아. <웃음> 얘 존재가 이거였어. <웃음> <웃음> 점점 미쳐가고 있어. 얘도 꿈틀이 꼼트리, 꿈틀이었네. <웃음> 그런가 봐. 얘가 박사 느낌이야? 야. 아. 리어 나 어땠어? 와, 띵작이다. 이거 인기 있을 만 하네. 유튜브에서 난리 날만 하네. 꿀잼이라니까 이거. 어. 개잘 만들었다. 응. 너도 클리어하는 거 처음이야? 어, 나는 클리어는 처음이지.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갔다가 죽었어. 헐. 감회가 남다르네요.